잘 나왔네요 뿐만 아니고 그런 선수들도 사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쁘게 저요 진짜 잘 나온 것 같고 원숭이한잘 나왔네요 그 모든 선수들 카메라가 좋은가봐요 어, 사진 진짜 너무,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잘나오네요 많이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캠프 때한거 찍은 거 아니에요?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? 너무 잘 나와서 저 찾는 중이에요 오후. 나왔던 거 아니에요? 지금 네, 네. 뭐 왜? 참... 왜 놓은 게? 왜? 너무 웃고 있어서요 왜? 김현수는 요 노코멘트 할게요 이제 <웃음> 와 윤동이 멋지다 윤동이 멋지네요 도이잘된것 같네요 미소냐 미소냐 귀여워 귀엽잖아요 어 너무 귀여워 이런 아들 낳고 싶어요 평생 괴롭혀요 동안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늘어야돼아나전이 광작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올해 평생 안 바꿔줬으면 좋겠어 언짢을 네, 까내 원픽 잘할까요 오늘 g 거를하 u go, y 같아요 퀄리티가 엄청 높은데요? 퀄리티가 되게 y 아 이거 이거 이 u go, you go, y o 아 go, you go, 게 o u go, you go, 요 이건 go, you g 는 you 누구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? 누구 사진? 캐은도 음. 괜찮은 것 같고 규민섭이 이 책에 찮은것같요어 <웃음> 있다 어 좋습니다 야 좋다 잘 어울리네요 까빡도녹 <웃음>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네이버프로이로 하면 이 돼요? 네이버 프로필 너무 이상하은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